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여성 속옷 브레이지어 대체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언박싱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성분들이시면 다 공감하시겠지만 와이어가 있는 브레이지어, 후크가 있는 브레이지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왜 우리가 나갔다가 집에 와서, 집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브레이지어 걷는 거잖아요. 왜냐면 너무 불편하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한 걸 진짜 싫어해서 뭐 코르셋, 탈코르셋, 미니멀 라이프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와이어가 들어있는 그런 브레이저를 안쓴 지가 한 7년인가 됐거든요. 꽤 오래됐어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 브레이저 대체품을 주로 사서 입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브레이저 대체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품으로 유명한 게 보통 브라렛도 있는데 저는 브라렛을 사진 않았고 브라렛은 아직 브라렛. 저는 브라렛은 아직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제가 주로 입는 속옷 대체품이 이렇게 자주 해서 사왔어요. 전 사실, 정말 사실은 예전에는 이 대체품을 비슷한 걸 유니클로에서 사서 입었거든요. 유니클로 그 에어리즘을 사서 입었는데, 이제 유니클로는 안 사고, 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안 사고. 아무튼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유니클로의 대체품을 찾다 보니 사람들이 자주를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자주 속옷이 굉장히 좋다고 추천을 해서 이렇게 사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두 개를 사왔는데 이렇게 브라캡이 달려 있는 나시예요. 나시. 제가 기존에 기존에 내가 기존에 아 기존에 있던 그 유니클로 제품도 같은 형식이었거든요. 이렇게 브라캡이 달려있는 끝맛이었는데 이렇게 생긴 게 자주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살구색이랑 검은색이랑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저도 한동안은 진짜 진짜 최근 몇년 동안은 매번 이런 속옷만 입다가 한번 언제지? 2년 전인가? 뭐한 2년 전? 2년 반? 아 3년 전인가? 그쯤에 일반적으로 와이어가 있는 브라를 한번 입은 적이 있는데 그날 바로 체했어요 밥 먹고 진짜 진짜 정말 불편해 정말 불편하고 저는 불편하거나 활동이 힘들거나 그런, 그런 속옷이나 그런 옷이나 뭐 그런 패션 잡화? 이런 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극혐이라서 편한 속옷을 찾다 보니 뭐 이런 종류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브라렛도 되게 유명해지고 기존에 있던 브레이저의 대체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노아이어 브라도 있고 그냥 입는 브라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이거 사기 전에는 감탄브라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감탄브라를 사볼까 고민을 했는데 항상 있던 형식이 이런 거라서 요걸 두개 이렇게 샀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단언컨인데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편하고 가격은 하나에 19,900원이래요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찰랑찰랑거리는 소재고 피부에 닿았을 때도 전혀 어디 걸리거나 간지럽거나 하지 않아요 입었을 때 껄끄러운 그런 게 전혀 없이 당연히 그려야겠죠 속옷이니까 그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어깨끈 어깨끈 조절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 브라켓 같은 경우도 너무 두껍거나 답답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아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니클로 제품을 안 사려고 하다 보니 저도 다음에는 또 이제 어디서 사야 되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주에서 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유니 컬러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같이 브레이지어 대체품 이거 자주 브라 케미솔을 언박싱을 해봤고 간단히 소개해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강추, 진짜 강추인데 만약에 브레이지어 대체품으로 이런 걸 입는 게 아직은 어색해 라고 하면은 브라레이나 아니면 뭐 노와이어브라나 이런 거를 입는 거를 정말 정말 많이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와이어 있고 후크 있는 거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건강이 안좋아요 건강이 안좋고 소화기능도 떨어지고 알잖아요 와이어 그거 막 가슴 쪼이고 막 찌르고 그럴 때 굉장히 많은 거 저도 옛날에는 그 일반 브레이저 찰 때는 막그 와이어 때문에 눌려가지고 살에 멍들거나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일반 브레이저는 입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 앞으로도 많은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사소한 꿀팁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